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이번에 대두님이랑 저랑 영화에 까메오로 나왔거든요 엑시트라고 조정석씨랑 윤아 씨가 이제 주연이고 가스 가스! 가스 가스로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드론을 띄워서 막 생중계되는 걸 내가 이제 막 방송을 하다가 아 여러분 오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헐! 지금 어느 지역에 어 지금 가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서 이제 <웃음>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지금 빨리 뛰어야 되는데 어머 어떡해 막 힘내세요, 막 이런 연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딱그 장면에 저랑 저희 남편 대도서관님이랑 이제 슈기님 이렇게 쭉세 명이 방송하다가 그 이제 급한 상황을 이제 사람들한테 생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아, 그래서 시사회를 갔단 말이에요. 기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앉아서 봤지, 앉아서 보는데 재난 영화라고 해서 진짜로 막 긴장감이 있고 되게 슬프고 뭔가 뭐 이겨내고 뭔가 그냥 그렇게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재난영화인데 코미디야 정말 그냥 주인공들이 다막 슈퍼히어로처럼 다 이겨내고 막 그런게 아니라 리얼하게 거기 주인공들을 하긴 하는데 한 번씩 되게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어뭐 무서워서 막 슬퍼하기도 하고 굉장히 리얼한 연기가 있는 뭐 재난영화구나 그리고 이거 안에서 코미디가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으면서 되게 묘했어요 이상하게 긴장감이 있어 아, 사실 연기가 찌질한 연기도 있고 막 되게 웃기고 코미디한 부분도 있어서 긴장감이 뭔가 맥이 팍팍팍 풀릴 것 같은데 되게 희한하게 끝날 때까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. 이상하게 감동도 있어. 정말 재미있었어요. 아 너무 재밌다. 아 진짜 재밌다. 어 너무 흥미진진하다. 웃기다. 막 긴장감 있다. 이렇게 막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내가 나올 것 같은 그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. 어 이제 슬슬 내가 나올 차례인데 한 10분 전부터 오그라 들어가지고 그 영화관에서 나 혼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<웃음> 그 대떡만한 그 영화관 스크린에 제 얼굴이 진짜 눈 깜빡하면 지나가요눈 깜빡하면 지나가는데 순간 진짜 내가 평생 느낄 뭔가 그오그라듦 있잖아 그때는 우와 살면서 영화 감메해도 나가보고 너무 좋은 기회 어 너무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 얼굴이 이제 딱 나오는 순간? 아, 내가 이걸 왜 했을까? 아, 주변에다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, 아,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. 막, 얼굴도 되게 찐팍같이 나오고, 연기는 진짜 너무 못해! <웃음> <웃음> 아, 발명기 어, 아, 근데 진짜 슈기님이랑 대도님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연기 못해! 아, 보면서 내가, 내가 남사스러워가지고 아, 지금 생각해도 아 너무 부끄럽다 아 정말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아 이거를 우리 팬분들이 보시면 와임댕이 나왔다 하면서도 아 이것은 누가 받는 벌칙인가 <웃음> 정말 저는 근데 어 힘드세요 이런데 정말 약간 정말 어 내가 그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내가 이제 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기해가지고 살짝 눈물도 맺혀서 아 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다 이번에는 그래 영화에 나오는데 이정도 연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 그래서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 너무 죄송해요 아 진짜 연기 개못한다 이런 생각이 아 너무.. 너무 못해서 내 스스로 너무 미웠어 내가 너무 미웠어요 아난 지금 연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연기 잘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야 무슨 <놀람> 뭐, 뭐.. 연기를 잘한다고요? <놀람>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그런 얘기에 썩 들어갈걸 걱정인데 <웃음> 아 <걱정입니다. 놀람> <웃음> 세상에.. 순간 제가 방 우리 직원들이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나를 놀리 생각하니까 어, 너무 깜찍해졌다 음. <웃음> 아직만 같이 영화관을 가야겠어 행연님 <웃음> 반응에서 어머! 이게 누구세요? 배우 이채훈님 아니십니까? 이럴, 이럴 수 있어 저는 강격 추천합니다 영화 엑시트! 여러분들 영화관 가서 많이많이 많이 보시고 어, 후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<웃음>